네. Okay. 어, 네 아. 성운왕 박리뷰가 아니라 네. 성운왕 박생의로 돌아왔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? 바로 오늘이 제 생일이기 때문이죠. 하하. <웃음> 네. 아. 네. 개 세계 V 앱으로 방 리뷰를 다시 찍게 됐는데 그러니까 생일 바, 아 생일 V 라이브 겸 이제 방 리뷰 네네 오박사님 오셨다 아, 머리가 오박사죠 네아 <웃음> 여기가 사실 그 스케줄 도중에 지금 어 이렇게 빠르게 찍는 거그 V 라이브를 하는 거여서 네 회사가 아니라 좀 다른 어디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. 네음 오늘 뭐했어 오늘 뭐, 했어? 오늘 뭐 네, 여러 가지 스케줄 하고요. 네아 생일 축하한다고 와, 그러니까요 많은 진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리고 많은 분들 이제 생일 카페라든지 그런 버스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 그런 것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아네뭐 요즘에 얼마 전에 막 그런 MMA 때도 그렇고 MMA 그게 나갔죠 어제 그 네, 댄스 댄스 브레이크 영상 어제 나왔나엊제제나왔어어 n 가어 j e 가 a 다 어제 나 a 는데 어떠셨나요, 여 n 분 o j 좀 n 하지 않나요? 네. 그거 e n a Ojena, Ojena, Ojena, o j 영상처럼 안 찍고 되게 신중하게, 찍, 신중하게 찍어가지고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1월 컴백 떴나? 떴죠. 1월 컴백. 네, 스포는 안될것 같고, 1월 컴백 많이 기대해주세요. 어, 스포를 한다면은 엄청난 게 나오지 않을까 음, 엔진 분들이야 아주 놀라 잡빠지실만한 그런 예. 아 그럼 며칠 뒤 마마도 있는데 마마 화이팅 아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, 그래서 오늘 뭘 리뷰를 할 거냐 바로 이제 생일인 만큼 이제 박성훈에 대한 리뷰를 할 겁니다. 박성훈 사람 자체를 리뷰를 할 건데 박성훈이 박성훈을 리뷰하는 방리뷰 시간입니다. 네. 음, 그냥 뭐 아기 때부터 뭐 어땠는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. 이런 귀여운 아기 때 사진들을 이렇게 준비 해 왔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때 뭐 했고, 그리고 애기 때뭐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네,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스트 있나요? 게스트는 아쉽게 없어요. 네, 멤버들이 지금 다 다른데 가가지고. 아, 맞다. 케이크를 먼저 해야지. 케이크를 먼저 하고 할까요? 그러면? 일단 초를... 초는 못 키고. 네, 생일 케이크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준비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티라미슈 케이크와 얘는 고구마 케이크? 고구마 케이크, 네 고구마 케이크입니다 반반이라 고구마 또 제가 좋아하거든요, 고구마 저는 그 피자에 있는 그 모서리가 고구마인 걸 진짜 좋아해요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고구마 피자만 좋아하고 네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. 뭔가 이렇게 좀 쓸쓸한데?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소운에 생일 축하합니다. 우! 아, 뭔가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아 조금 네, 좀 뭐라 해야 되지? 웃으면서 눈물이 난다, 여기 장난이고요 하, 엔진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네.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5만6천 분하고 같이 하고 있죠 미역국 먹었어 아,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이라도 하나 사서 먹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, 바로, 이제, 첫 번째 사진. 첫 번째 사진은, 보이실려나? 요겁니다. 요거는, 음, 기 애기 때, 애기때 사진인데, 수영장이 있나봐요. 요거, 이 사진, 이, 사, 이 사진도 있는데, 이거랑 같이 연관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. 와, 근데 조금 정말 이때가 더 잘생긴 느낌 아 이때가 정말 어리고 그리고 되게 얼굴도 진짜 작고 어 항상 왔을 때인데 어디서 찍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항상 이제 가족들하고 여름에 되면 은 워터파크에 꼭한 번쯤은 갔어요 근데 어, 애기때부터 그래서 수영은 못하지만 물놀이하는 걸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어렸을 때 워터파크를 자주 갔습니다 파도풀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한몇 시간 동안 파도, 파도풀에만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이게 스티커예요 또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성운함 박립을이 판에 붙일 수 있습니다 와 깔끔하죠? 요것도 저 좀... 자, 그다음. 아, 먹저음뭐그 다음, 아그 다음, 뭐지? 아, 이게 약간 시간 그지음 뭐지? 뭐지? 뭐지? 언제? 언제 뭐지? 뭐지? 뭐지? 뭐지? 뭐지? 뭐 네. 이거 이건가? 이거다. 보이세요? 어떤 꼬마가 있죠? 릴리 엘리트그 음악 그, 네, 안무 그런 이때가 어 제가 빌리엘리어트라고, 근데 그, 거기에 나온 OST를 이제 피겨, 어, 곡으로 썼어요. 그 곡에 되게 뭔가. 딱 엄청 그한 점프를 뛰어넘을 때 약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선, 성장을 했어요 이때 점프도 지...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과천에서 했을